신 유형의 공개 문제에서 자료값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다섯 개의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값에서 김기찬의 중간고사가 70점으로 변경되고 신명훈의 점수가 85점, 이재민의 점수가 57점, 홍길동의 점수가 70점, 송경관의 점수가 62점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중간고사의 값을 수정하면 평균이 64점이 나와야 됩니다. 정렬을 먼저 하고 함수식을 복사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씌워서 데이터 탭에서 정렬 지시사항에 따라서 최종 점수는 내림차순 가제 등급은 오름차 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뀐 후에 함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9번에 적용된 수식을 기재하는 데 는을 빼고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9번을 클릭하신 다음에 는을 제외하고 범위를 설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셀에서 셀을 바로 클릭하시면 안 되죠. esc를 꼭 눌러주시고, 다운표를 먼저 하나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Ctrl V를 하시면 수식이 입력이 됩니다. 엔터치시면 다운표는 사라집니다. 작성 조건 12에 사용된 수식을 기재하시오 라고 했는데, 12번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죠. 수식에 s u m product left 함수를 반드시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미 포함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냥 복사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는을 생략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는까지 붙여 넣어 주셔야 됩니다. 조정 점수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는부터 끝까지 범위 씌우시고 컨트롤 c t r l C ESC를 누르시고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표를 쓰시고 Ctrl V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sum, product와 left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성한 겁니다. 차트는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 이름별 총점과 초종 점수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최종 점수 후에 85점 이상인 범위를 씌워 보시면 학생 이름 송경감부터 김찬진까지죠. 학생 이름부터 김찬진까지 범위를 씌워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총점과 조정 점수를 범위를 씌웁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자료가 다 선택이 됐죠 이제 상단에서 삽입을 누르시고 차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아래로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프의 너비는 작업표에 맞추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눌러서 오른쪽 경계선을 작업표의 오른쪽 경계선과 똑같은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Alt키는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도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드래그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놓으시면 됩니다. 조정 점수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조정 점수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조정 점수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총점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로 하시로 라고 했기 때문에 총점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차트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기본값이 확대 출력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목을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X축에 제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 학생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제목 기본세로를 선택하시고 점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세로축의 값은 가로, 세로, 회전 다 상관없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하시면 됩니다. 버전마다 기본값이 다르니까 지금 영상과 모양이 달라도 채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값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엑셀에서 차트의 범위와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기본적인 입력값, 그 다음에 함수를 쓰는 것이 조금 달라졌죠. 달라진 부분은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